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흑열정구입니다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어, 여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희 이제 5월 27일부터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행사를 진행해요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공지 영상인데 음 솔직히 지금 이렇게 다 나와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제가 준비한 소소한 이벤트가 있다면 저한테 어, 저한테 오셔서, 천 원, 저를 찾으셔서, 천 원을 주시면, 메탈킴은 머리를 <웃음> 때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음,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. <웃음> 아이고, 가서 나만 혼나는 거 아니야? 아무튼, 천 원씩 주시면, 최대한 때릴 수 있는 한, 메탈킴의 머리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그럼 안녕